대회전, 양껏 길게 돌리자. 아쉽죠. 아이 씨 미안 미안, 돌아갈게. 으악! No. 아이고 미안합니다잉 나머지 2점에 옆돌 뜨시고 아 택도 없고잉 nope. 다시 옆돌 또 짧으시고 nope. 왔다 뒤돌리기 여지 없이 n o nope. 사이 사이 리버스 더블레이 o nope. o 흉대만 내고이 <웃음> 무조건 치자 뒤돌 n o o 라고차 빠졌다 진짜. 오옹 정말 흠. 쓰레기네 <웃음> 걸어치기 칠게요 그래 자네 하고 싶은 거다 해봐 이? 이야. 어? 썩을놈 아이고 이거 미안해요 <웃음> 쇼뜨대그! 안녕 최작 가야, 오늘 도 멋진 그림 한번 그려 볼까？와우 <웃음> 브라보지 <웃음> 다음 곡. 어때? 에휴... 공이 아주 그냥... 맞아있지? 그럼 다음에 좋은 작품으로 또 찾아오는... 거이없 <목소리> 어이가... <목소리> 정확히 다 맞춰 밀어야지 뭐친 거요? 당체 알 수가 있어야지 회전 살아있냐? <웃음> 이압 이거요 이거 친 거요 개나이스 <웃음> 어이 이번엔 뭐 칠지 말하고 쳐 대회전 짧게 돌릴게요 오케이 어? 뭔애병이다냐 이건 제가 진심으로다가 미안해요 <웃음> 나이스. 와다. 아잘 치워.